세미나. 아, 네, 이거 세미나는 이미 끝나긴 했었는데 그 이월이 십일날 이미 했었고 또챗 GPT가 이게 여기가 일본에 있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소더라고요. 정확히 어디 대학에서 어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디 소속 대학에서 센터인 줄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제 챗 GPT가 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인문학 연구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되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여기 보면 뭐 딕셔너리 마커스 테스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어 기계가 기계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 듣지는 네. 못했습니다 아쉽게는네 아래 그 저는 사실 여기 센터를 발견한 게더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센터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있고 그래서 센터 폴 오픈 데이터 인 휴머니티스라는 센터더라고요. 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늘 <웃음> 알게 됐거든요. 혹시 두분 선생님 아시나요? 난 처음 봐가지고 저도 네. 처음 봤습니다. 네, 네 저는 인원센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어, 오늘 생각보다 뭐 자료도 많고 세미나도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트위터 팔로우 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이랑 다 팔로우, 를 유튜브까지 다 팔로우 를했어요다 네. 다른 음, 분들도. 네, 네. 음. 여기 어,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 아래 보면 이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기터브다 팔로우 를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되게 많이 하는 게저 IIIF 아 예전에, 예전에 김바로 선생님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음. 아 여기구나 어 그러니까 왜,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일본 쪽 고문 자료 큐레이션 하면서 사용하는 음, OCR 같은 거 하는군요 기본적인 그런 거고 여기 여기서 아마 크로네 또 아마 여기하고 연계해서 아마 진행했을 텐데 일본 초서 해독 이거 아니야? 어킨다이오시아 음. 어. 이게 여기일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 뭐 저걸... 많이 했어요 네. 그동안 네. 굉장히. 근데, 저기 크로네 텍스트 에디터 음. 가운데. 음음 음. 저게 저게 뭐냐면은 일본 그 초서 해독 관련된 편집기여서. 데이터 세트도 생각도 되게 많이 공개돼 있더라고요. 음. 사실, 우리도, 우리 학술지 이런 식으로 꾸며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데이터 중심으로. 음, 어. 뭐, 고민을 해보고. 근데 여기가 살짝 아쉬운 거는 기술 위주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인문학 관련된 기술이긴 한데, 어쨌든 기술 중심으로, 이, 저 이거 보고서 생각났어요. 네. <웃음> 네. 기술 인문학 그 IAF 보면은 너무 인문학을 위한 기술이긴 한데 조금 기술 편향적이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저는 제가 마, 잘 알지 못합니다 <웃음> 근데 제가 봤던 몇몇 논문들이 그랬어가지고 어쨌든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다음에는 카이스트 얘기들 <웃음> 아네 카이스트 우리 카이스트 그, 아 그, 이제, 카이스트에서는 매 학기 콜로키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콜로키엄이라는 게, 일종 카이스트의, 뭐, 다른 학교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 모르겠 콜로키엄이 일종의 문화예요. 각과에서 콜로키엄을 다 열어요. 그래서, 변산과 뭐, 비계공학과, 그래서, 대학원생들 다 세미나 수업을 무조건 다 들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그래서 그 콜로키엄을 듣는데, 아쉽게도 보니까 이게 줌으로는 이번엔 제공 안 한다고 이번 학기부터는 그냥 오프라인으로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고. 왜요좀 이제... 네? <웃음> 해줘. <웃음> 아니, 좀 해줘. 말해보겠습니다. 아니 뭐 하기 그렇지. 딱히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나 그래서 이제 어말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인문학 그리고 어 계산사회과학 분야인데요. 좀 디지털 인문학 분야라고 하면, 저희 주식회사 남마의 대표 하시는 저, 김기영 대표님 강의가 하나 있고, 오미늑 교수님은 전북대 이제 라틴, 아, 스페인, 중랑, 서반어 그죠? 서바너, 서바너, 서반너서반너 <웃음> <서, 서바너. 웃음> <웃음> <웃음> 네. 아, 나 지금 어제 잠을 잘못자가고 오늘 연구하셨어요언제적 용어야, 서반어는 요즘, 근데, 일찍이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요즘 <웃음> 조선일보 데이터를 너무 많이 숙하지. 그래서 그 오민욱 교수님은 그 카이스트 지, 겨울학교에도 참가를 하셨고요 전북대학교에서 한 여러 분이 오셨어요 전임하고 전임, 전임 계신 그래서 어, 저 4월에도 전북대학교 강의도 갑니다 그래서 그 전북대학교에서 오시고 그 스페인 중남미학과 교수도 계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 소설 연구 이런 식으로 디지털 입문학 연구 소개해 주는 자리가 있고 그 직접적으로 디지털 입문학 연구는 저두 가지 일것 같고요. 그 아래는 뭐 HCI나 통계나 약간 사회과학 쪽 데이터 사이언스 쪽 연구가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음, HCI, 아, HCI도 네.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네. 제가 잘못 해가지고 음. <웃음> 어, HCI 저도 연구. 연구실에선 많이 했는데 문학기술대학원의 어쨌든 메인 토픽 중에 하나인데 잘 음. 풀고 아, 아뭐죠 3월 29일 날 차미영 교수님, 차미영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전산학부 전에는 문학기술대학원도 계셨고 지금은 문학기술대학원 겸임인데요. 어 소셜 컴퓨팅이라는 분야, 그러니까 사회과 그 사회의 현상을 어떻게 인문사회학적인 현상을 데이터로 볼 것인가 하는 연구를 계속 하고 계세요. NLP도 하시고 저강의도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어 좋을 것 같은데 줌이 없으면 아, 줌물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요즘 시대에 카이스트 가라고 여기를 우리는 네, N4가 네. 어딘지도 몰라. 네, 네, 알겠습니다. <웃음> 어 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 동시 그렇게 어려워 카이스에서? 네, 직원분한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웃음> 이, 이 담당자가 아니라서. 네. 기본적으로는 교내 구성원들을 위한 행사니까. 네, 그런 거죠. 형 미어. <웃음> 아, 다음. 다음. 빨리 다음. 네. 다음도 다음. <웃음> 아, 또 네. 뽑아요? 네. 그네 그래서 온라인 입시 설명회가 있고요. 카이스트 이번에도 대학원을 뽑습니다. 석사만? 네네 네, 아직 박사는 이 이번에 이제 이게 두 번째 기수죠. 2기. 그래서 이 석사자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 박사를 시작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석사만 뽑고 가을학기 입학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설명회를 3월3 0일에 하고 물론 저는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뭐 전임교 교수님들. 이 예, 예, 우선하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 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타벅스 상품권도 준다고 합니다. 그 일기는 몇 명이라고 그랬죠 선생님? 아 그런 것도 여기서 말을 되나? 아 말하면 안 되나요? 중기 <웃음> 정보가 아닌데 농담입니다. 네명네명 들었어요. 네 분이구나. 여기 다해서 일기도 비슷하겠네요 인원이. 어 원래 한 학기 한 여섯 명에서 일곱 명 정도 뽑는데. 뭐 일기가 좀 적게 뽑혀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공공명이라고 부자리수를 적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꿀 정보, 꿀 정보. 네, 이건 뭐이 정도면 꿀 정보죠. 네, 네. <웃음> 어차피 입시 설명에서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네. 꿀 정보. 근데, 근데 그 여기... 내용이 전공이 다 다른 거잖아요. 디지털 인문학일 수도 있고 계산사회과학일 수도 있고 언어심리과학일 수도 있고. 아, 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트랙이 뭐그 네, 다르죠. 다르니까. 음... 트랙을 이제 찍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네. 근데 보통 이공계 쪽에서는 랩실까지 미리 커넥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신 거죠? 여기도 컨택하셔야 돼요. 네, 아마 될수 있으면 컨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아, 입문사회계 쪽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문화니까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같아서그컨택이란 아, 아, 네. 문화가 있는데 그냥 자기가 어, 관심 있는 연구실, 그러니까 지도 교수로 관심 있는 사람 뭐. 한사람한테는할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계시면 그래서 이메일을 내가 이런 이런 사람인데 이력서를 준비해 주세요 교수들은 바쁘기 때문에 한 장, 무조건 한장 많아도 두 장까지 무조건 이력서를 PDF로 PDF로 준비를 해서 첨부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런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교수님의 연구를 최근 연구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비슷한 걸 하고 싶다 그냥 궁금해요. 이러지 마시고 제발 그 조사를 좀 해주세요. 교수님의 이런 이런 최, 최근 연구를 봤는데 나는 이런 나내 연구 관심과 이렇게 좀 맞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안 하면 사실 좀 힘들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아또 새로 오신 교수님도 두 분이 두네 분이 오셨는데 두 명이 지금 오셨고 또두 분이 여름에 오세요. 네. 음. 그래서 새로 오신 교수님들 소개는까지는 거기 가서 이제 하시면 될 거고 네. 이제 김동훈 그치? 교수님은 음. 네, 김동 교수님은 분석, 분석 철학 하시는 분이에요 새로 오신 분아닌가 이번에? 네. 네,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다 분석 철학이 이제 무슨 분인지 잘 몰라서 그 양상 논리 이런 거 아세요? 저는잘 네. 모릅니다, 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저기 네 분야. 김태균 교수님은 새로 여름에 오실 것 같고 지금은 정치학 하시는 선이고 네, 네, 정치학, 계산사회 과학 쪽 지금 노스웨스턴의 유명한 그 연구실에 계세요 네. 네트워크 사이언스도 하는, 시고 그리고 우동현 교수님이 이번에 또 새로 오셨고 국사 학 전공이세요, 관한사 네, 그래서 실잘 네? 모릅니다. 사실 저번에 최, 최근에 이제 인사 처음을 하고요. <웃음> <드렸는데>. 다음에 연락실 <웃음> 찾아가서 네, 놀러 가게 될 거. 전무 교수님, 뭐제 지도 교수님. 네. 네. 네. 랩실 안내가 어디 있어요? 렙실 아, 아직 이게 랩실 운영하는 연구실이 아직 어, 랩실 홈페이지까지 와. 연구실은 없어요. 네, 아, 네 교수 단입님까지 네, 네 아직은 교수 단이고요 네, 지금 네. 어. 김준영 교수님도 새로 오셨어요 경제학 전공하신 분. 네, 김준영 교수님. 네, 여름에 오십니다. 네, 아직은 안 오시고 여름에 오시니 음, 계산사회가 인구경제. 네, 네, 계산사회가 좀. 어. 내분의 네 교수님이 보강이 됐습니다. 네. 카이스트 방송이 아니었어. 이 피카츄 넘어가시죠. <웃음> 네. 저한테도 네.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네. 뭐, 네. 기본적으로 이문사회 쪽은 입학 어 아니, 사실 이문사회 쪽도 석박사 레벨이면 커넥을 먼저 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당연히 어 기본적으로 석박사는 학교 물론 봐야죠. 학교도 봐야 되는데 교수 보고 오는 거예요. 교수가 아무리 뛰어나도 나의 연구 분야하고 상관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이이 이 교수님이 이런 걸 하시네. 어 근데 나도 내가 좋아하는 방향이 비슷한 방향이네. 어 그러면은 입시 어 입시 전에 연락을 한다고요? 비리 아니요. 에 비리 아니요. 에 <웃음> 불법도 아니고요.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석박사급이라면. 그래서 미리 메일을 보내는 거죠. 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CV 그러니까. 간단한 이력 한,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뭘 연구, 에, 교수님 무슨 연구를 봤는데 저도 무슨 연구를 하고 싶어서 에, 한번 찾아뵙고 연락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뭐 이렇게 해면 어, 어 사실 교수 입장에서는 웬만하면은 웬만하면은 줌으로라도 한번 만나보고 얘기를 할수 있을 거고요. 예. 저는 저는 여기 전인교원도 아닌데. 중으로 벌써 한세명 정도가 나랑 상담을. 나한테 상담. 저 여러분 저한테도 상담은 가능하긴 한데 대체로 전임교수님한테. <웃음> 네, 결국은 전임교생님한테 가야죠. 그런데 김교수이 상담받는 게 맞죠. 왜냐하면 강사 네, 레벨 네. 정도 되면은 석박사 신입생들한테 먼저 소개시켜 주기도 하죠. 왜냐하면 교수가 하는 말과 이제 또 석박사 레벨에서 하는 말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저도 뭐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네. <웃음> 네. 그래서, 자주 많이 컨택해주세요. 네. 네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